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먼저 에덴개혁 예,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 강단에 예, 세우셔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예, 강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예, 기도하고 또 추천드립니다. 예. 사도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먼저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도 바로 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한 이후에 그 누구인지를 확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죠? 다릅니까? 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그 존재와 신분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특별히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이 말씀은 오늘 이곳에 있는 에덴교육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어떻게 행할지, 이게 이제 행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살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까,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신분이 바뀐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 이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세월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세월을 낭비한다는 라 말은 허랑방탕에서 허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허랑, 허랑 방탕한 삶 가운데 허랑에 해당다 세월을 낭비해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몰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몰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니 허랑한 삶을 살게 되고 지혜 없는 자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한마디로 비유해요. 뭐라고 비유하냐면 술 취한 자. 술 취한 자의 삶이 지혜 없는 자, 세월을 낭비하는 자,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 또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에베소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에덴교역장로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은 지혜가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자다 그 세월을 아끼는 그들은 어떻게 아낄까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얘기하는데 술 취함과 반대의 미로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령충만함을 설명하는데 술취함이라는 단어를 딱 동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술취함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정령충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술취함과 정령충만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술취함과 정령충만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예, 비교할 때 중요한 거 있죠 같은 점은 뭘까 또 다른 점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같은 점이 뭘까요 우리 술 취한 거잘 아시죠 에덴교육 장로교회 분들은 술을 안 드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잘 알아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해봐서 알아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술에 지배당하죠. 술에 지배당해요. 그래서 술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술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죠. 이게 술 취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럼 성령 충만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성령의 지배당해요 성령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세술에 취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네 저분들 그렇죠? 술 취한 자와 세술에 취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유사한 모습이 있는 거죠 비슷해요 그런데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은 결정적으로 달라요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미 예. 지혜 있는,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렇죠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현명한 자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게 지금 대조를 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왜 사도바울은 예, 술 취한 이 모습을 가지고 성령충만을 설명하려 할까 그러면 우리가 술 취한 모습을 좀 자세히 알면 아술 취한 모습의 그 모습을 자세히 알면 정령충만한 모습을 자세히 알수 있겠죠. 정령충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현상이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술 취하는 건 어때요? 눈으로 다 보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이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육적인 어떤 현상을 통하여 영적인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충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술 취한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술 취한 자의 삶의 결과적 모습을 우리 잠원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 먼저 23장 29절과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장 29절과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느게 있느냐 근심이 느게 있느냐 분쟁이 느게 있느냐 원망이 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닥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돗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자문의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한 자의 삶에 대하여 그술 취한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길게 돼 있어서 어, 이게 한 번에 파악이 안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술을 취하면 재앙이 있다고 하죠 근심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요 알, 알지도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눈이 붉어진다고 얘기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술을 취하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재앙이 닥쳐오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술을 먹는 사람들은 사실은 술을 먹는 이유가 마음이 즐겁고 평안을 얻으려고 먹어요. 그런데 정작 결과는 어때요. 정반대 현상이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 자신의 마음 안에 이 평안이 없으니까 계속 술을 찾아요. 술, 찾아요. 술 찾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아니 32절, 23절, 32절. 그것이 마침내 어, 어떻대요?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여러분,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쏘면, 쏘임을 받으면 어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수 있어요? 죽는 거죠 뱀한테 물렸는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술에 취한 인생은 이렇게 뱀같이 물리고 독사에 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술에 취했더니 마음의 평안이없고요 결국은 그 마지막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반대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독사에 물린 자였고 뱀에 물린 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노뱀을 본 사람이 되는 거죠 노뱀이 뭐예요 우리 민수기잘 알죠? 장대위, 에 높이 눕렸던 노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령 충만한 자는요. 예수를 바라본 자예요. 예수만을 바라보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 이제 또 이제 33절을 보세요. n j 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I. 죠 괴이한 게 보인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본다니까요. 똑바로 봐요.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무슨 이상한 걸 보기 눈에 보이고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무슨 환상에 사로잡히고 뭐 부르고 깔깔대고 뭐 이러면서 정신을 잃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오히려 술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술 취한 자한테 그렇게 보이잖아요 세상이 빙빙 돌고 제대로 보이나요? 전봇대가 침구지줄 알아요 땅이 침된지라 알아요 땅바닥에 누워 잔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똑바로 봐요 똑바로 본는단, 본다라는 얘기는 똑바로 걷는다 이런 말이에요 똑바로 행한다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러죠 술 차면 왜 구부러진 말을 할까요?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가 더러워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요 속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워요 왜요? 진리가 없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면 진리가 없이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더러운 거고요 그렇게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요 비틀비틀대요 길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벗어나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죄. 표적에서 벗어났어.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게 그,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죠 죄라는 의미가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구부러진 말을 갖고 있으니,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는 진리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걷게 되는 거죠. 보세요. 똑바로 보죠. 똑바로 말하죠. 똑바로 걷게 되는 거. 술 취한 자와 정반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바다. 주님이 에바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똑바로 들어요. 그리고 똑바로 말해요. 이게 정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술 취한 자와 정반대죠. 35절을 보세요 이제. 아니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돗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누웠어요. 누웠는데 바다 위에 누워 있대요. 돗대, 돗대. 그 날카로운 꼭대기에 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돗대 위에 누웠다. 출렁거리는 바다에서 돗대 꼭대기에 누웠어요. 발버둥치겠죠안 떨어지려고. 그죠? 쉼이 있어요 거기에서? 눕긴 누웠어요. 누워서 쉬려고 누웠어요. 쉬려고 하죠. 누웠다라는 건 쉼, 쉼의, 쉼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진짜 쉼이 있나요? 술 취한 자에게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정한 쉼을 맛보게 되는 거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 쉼. 정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진짜 쉼이 있어. 그러나 술 취한 자에게는 쉼이 없어. 안식이 없어.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술 먹는 사람들이 쉬고 싶어서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안식 없습니다. 거기 속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잠깐 누리는 안식이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령 충만한 사람들은 진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35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어요 이거 어떤 사람인가요? 술 취하면 이렇게 된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죽었어 너 죽은 자가 아파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한센병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무감각한 거죠 그 무감각하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에 비유하나요? 죽은 자. 그죠? 죽은 자에 비유하죠. 그죠? 감각이 없는 자는 죽은 자. 술 취한 자는 죽은 자야.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럼 어때요? 이거 반대말이니까.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술 취함을 통하여 정령충만의 그 상태를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술을 안 먹어. 나는 술취한 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술취함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육체적인 어떤 현상? 술 마셨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영적인 성령의 충만화의 상태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육체적인 현상만을 술 취함이라고 말할까? 정경이? 문자 그대로의 술 마심만 가지고 술 취함이라고 말할까? 아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설명. 계속해서 반복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설명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진짜 술 취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이 말은 정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 그거를 좀더 깊게 얘기하시죠 야,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뭐한 거예요? 살인한 거야 형제를 미워한다는 라게 누굴 미워했다는 라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거예요 그게 너가 진리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들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말할 때 진짜 미워했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미워한 걸로 나타나지만 그럼 유대인들은 왜 미워한 건가요? 그들이 진짜 살인자거든요. 예,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만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독사에 물린 자가 됐죠? 그들이 독사였고 뱀이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독사들아, 뱀들아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나타나는 껍데기로서의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살인은 사, 난 사람 안 죽였으면 살인 안한 거라고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진짜 살인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잘못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면 구원을 알지 못하게 만들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들면 그게 진짜 살인이에요 그건 영원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 그 남의 물건 훔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짜 도둑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게 진짜 도둑질인가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면 진짜 도둑질이에요. 어떻게 도둑질하나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는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탐욕스러운 말로 바꿔서 전하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도둑질이에요 왜요? 예, 그거는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진짜 살인이에요 그게 그 도둑질이 가늠하지마 가늠하지마 그것도 아, 바람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웃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만 주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진짜 의미는 뭐냐 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런 얘기하는 거죠 1 0개명에서1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럼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신 믿지 말고 남이 더야 돼 이런 말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네가 나를 똑바로 모르면 내가 다른 신데 다른 신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야 그렇죠? 그면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못, 모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거짓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죠 잘못 알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시브리말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레프인데요.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못 알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소, 소가 되는 거예요. 알레프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소라는 의미가 또 다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뭐가 돼요? 소가 돼요. 그래서 거기 지네산에서 이스라엘 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서 보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시죠 똑같아요 술 취함도 술 취함이라는 일, 현상들을 가지고 진짜 술 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술 취함은 뭘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진짜 술 취함 우리 잠원 어, 23장 19절에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주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진리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말며마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그술 취한 자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한, 기록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말잘 들어"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 말을 듣고 하고 있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 그래야 돼. 그러고 나서 술 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관계가 없는 말일까요? 정경은 하나님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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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에서 내 아들아도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그리고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사라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술 취하는 일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나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그럼 반대로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은 거야 그게. 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술 취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 뜻인가요? 아유 그런 의미가 당연히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가서 볼게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창세기 18장 19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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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만면은 그런 말로 복을 받을 거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역할을 할 건지 내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 말하는 거예요 그로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와의 호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요. 자식과 건석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려고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려고 택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이 다시 말하면 히브리에서는 아버지는 그 집의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바라는 말이 아부라는 말이에요 아부, 아부라는 말인데 그 아부라는 말은 일차적으로는 아, 하나님의 부, 베이트에서 나온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불러요 성전이 누구예요?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요? 아니요 이건 예배당일 뿐이에요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그쵸? 그 사람들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불러요. 그래서 아부예요. 그런데 그 아부라는 말은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 적용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집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이 알레프라는 히브리 말이 힘과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고 리더, 우두머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의 아버지는 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집의 우두머리고 그 우두머리의 말을 듣는 게 뭐요? 술취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삶그 자체를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잠언 1장 7절과 8절을 읽어볼게요 잠언 잠언 1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 그게 현명한 자야. 지혜와 훈계를 받는자가 현명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라 말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는 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안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킵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으로 살아가 그러면 그걸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가서 볼게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신명기 10, 21장 18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의 모습이 나오죠. 방탕 여기서 말하는 방탕. 여러분 헬라어 말로 방탕이라는 말은 아소티아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은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어떤 말이 합쳐진 거냐면 아, 이 부정하는 거예요 나 영어로는 낫이에요 낫 그리고 또하나의 말은 소조가 아니 소소조 소주. 합쳐진 거예요 소조는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술에 취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너술 취했어? 그럼 넌 구원 못 받아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세요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술한번 먹고 취했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금의 말씀과 합치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 다시 말하면 진짜 술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그런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진짜 술취한 게 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진짜 술취한 거라 그러죠.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가 없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가 없어. 진리가 없어. 히브리 말로는 근데 그 방탕이란 말이 아까는 헬라 말로는 구원이 없어 이란 말이잖아요. 히브리말로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잘날이라는 말이에요 잘날 근데이 잘날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무가치하다 하찮다 가볍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가치하게 여겨요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경홀이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술 취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21절 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아니 술 한잔 먹고 취했다고 돌로 쳐 죽이다니 부모가.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술 취하면 진리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너 진짜 죽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진짜 죽어 예. 좀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제가 술 취한 자들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비교해서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릴게요 술에 취한 자의 대표적인 샘플로 우리는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샘플로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한번 살, 창세기 25장 27절 볼게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시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그런데 보니까 뭐 어떤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냥꾼 들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에서는요 밖으로 나돌았어요 집 밖으로 나돌았어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들사람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팥죽한 그릇에 쉽게 자기 신의 장작권을 팔아버려요. 그렇죠?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에서그 장작권을 그래서 팔아버린 이에서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다시 말하면 술 취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서의 모습을 성경에서좀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니무로스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요 창세기 10장 8절과 12절 읽어볼게요 네, 다 같이 창세기 10장 8절 12절 시작 구스가또 니무로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로스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에와르어보들과 갈라와 및니느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 보니까 니무로이 나오죠 이 니무로스는 8절에 보니까 세상의 첫 번째 용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에서가 그랬죠 에소가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다 세웠어요? 시인할 땅에 시인할 땅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이에요 바벨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나라를 세웠냐면 니느웨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에소와 니무롯은 둘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이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니누에인데 바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혼자, 혼잡이 혼잡 뭐예요? 공허 혼돈과 공허 상태예요 진리가 없어요 아무... 혼돈, 혼돈은 뭐예요? 케이오스, 복잡해. 질 구부러진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해요. 구부러진 말을 해요. 똑바로 걷지 못해요. 똑바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큰 성읍을 만들어 떨어죠큰 성, 큰 성이 뭐예요?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이야. 에소와 니무루스의 삶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어 살았다. 두 가지. 그게 오늘날의 바벨이고 오늘날의 니누에 된이 세상이에요. 나홈서 1장 10절을 읽어볼게요. 나홈 1장 10절. 나홈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됐. 나홈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나홈이라고 있어요. <웃음> 짧아가지고 그리고 묻혀가지고 잘 모르는데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니누에 니노에가 어떤 곳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했는데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 진노, 심판을 면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뒤에 100년 뒤에 니누에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아수르는요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예요 주변 모든 국들이 아수르 니누에의 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누구예요 지금? 에서 님으로. 니누의 다 똑같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 덤불 같이 엉크러졌고. 엉크러졌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방탕이란 말이에요. 엉크러졌다. 가시 덤불 같이 엉크러졌어.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어. 취한다는 말이 똑같아요. 엉크러졌어.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야. 마른 지푸라기. 마른 지푸라기가 무슨 뜻이에요? 죽었어. 이런 뜻이죠. 말라 있는데 무슨 생명이 어딨어요, 거기에? 죽은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모두 어떻게요? 탈 것이거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하지 못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른 지푸라기면 뭐예요? 땔감이잖아요. 어, 감 당연히 태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술취한자의 모습이야. 여러분 술취한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아버지의 말을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내거 내놓으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가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를 뭐라 그래요? 탕자. 진짜 탕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아. 네가 여기에서 제사장이고 네가 이걸 지키고 이거를 다스려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 난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될래요 그래가지고 뭐 먹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담을 뭐라래요그 사람이 아까 술 취한 독사에 물린 자 뱀의 모습이 돼버린 거잖아요 독사한테 물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그 상태 이게 술 취한 거라니까요 그 상태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다 어떤 상태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 이게 바로 술 취한 자예요 그런데 이술 취한 자의 정반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소와 같은 삶도 아니고 니므롯과 같은 삶도 아니고 너희 너희와 같은 그런 백성들도 아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그들과는 정 반대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 반대의 사람의 예시로 애소 나왔으니까 누구 나와야 돼요? 야곱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27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은 에서는 아까 어땠어요 사냥꾼이고 들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항상 떠나있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말씀에서 떠나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래요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야곱이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 혈액형 뭐야? 나 O형인데? 아, 넌 성격이 밝구나 너는 뭐야? A형인데? 아, 넌 소심하구나 야곱이 너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용하니까 아, 집에만 머물러 있고 아주 활동력, 활동도 잘안 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 말이 그런 말일까요? 조용한 사람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곱은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가 발뒤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또는 찬탈자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 나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야곱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야곱은 조용하다고 그러잖아요 조용한 사람이 무슨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조용하다는 말은 이게 한국말로 그냥 조용하다고 번역돼서 그렇지 진짜 바르게 번역하면 이 번역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 조용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탐이라고 해요 탐, 탐이라는 말은 그 말씀 안에 그 탐이라는 말 자체 안에 완성되어진 말, 말씀 완성되어진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술 취한 것과 정반대에서 어, 오, 성령 충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대요? 장막에 거주하고 있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국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시죠? 어디에 거주하셨어요? 아니, 성막 쳐놓고 장막에 거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인카네이션하셨어요 정육신에 있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뭐라고 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그 거하시니라는 말이 헬라우로는 스케노라고 하는데요 그게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장막에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이었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장막의 사람 그래서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네, 삼촌네 집에 가다가요 돌베개 베고 잤어요 베들에서 돌베개 베고 잤어요 돌베개 왜었어요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너무 피곤해서 잤나봐. 벽에도 없으니까 그냥 돌로 벗나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 베개를 베다라는 말은 돌 돌이라는 말은 에벤이에요. 에벤이라는 말은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아부 아버지라는 말과 벤 아들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상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누구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이 돌은 아버지와 유일하게 하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집모퉁이에 모퉁이 돌이에요 다니엘이 말했던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산 돌이에요 산 돌. 바윗이 골리아과 싸워서 승리했죠? 뭐 들고 나갔어요? 짱돌 다섯 개? 짱돌 다섯 개 들고 나간 게 아니고 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비었네? 배웠어요. 그 베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개라는 말 안에는 로시, 머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로시라는, 로시가 로시 뭐냐면 머리, 근원, 처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시부리 말인데 베개를 배웠다? 근원 되신 분, 머리 되신 분을 배웠어?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교회의 머리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피곤해서 돌을 베고 잔게 아니고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권자, 나의 머리,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나의 근원이시며 나의 창조되신 자 그분을 자신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령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요. 베델에다가 뭐세운지 아세요? 돌 기둥을 딱 세워요. 그리고 거기를 베데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요? 돌 기둥이 뭐예요? 돌.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을 세웠다. 여러분 십자가가 기둥이에요. 기둥. 스타우르스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워진 그곳을 뭐라그래요 하나님의 집. 배. 엘베이트엘 성전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술 취한 자와 정반대의 사람이죠 신약에 오면 이 야곱과 같은 여자분이 한명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는 자매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들어요. 마르다가 부하가 났죠 그래가지고 얘기해요 아 준비하는 일이 많은데 예수님 내 동생한테 나 혼자 일하게 놔두지 말고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염려하고 근심해 이 무슨 얘기였어요 아까 출시한 자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래요 뭘 택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아, 부모님 말잘 듣는 사람 같죠 그 사람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있죠 그것도 누구한테 직접 듣고 있어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이다 그리고 그게 뭐냐?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나지서에서 왔던 그은 풀과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정령의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정령 때문에 정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 안에서 깨달아 알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말씀에 을말씀 이끌려 가는 삶가아보니까 어, 그게 어떤 삶이었어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었고, 그게 뭐였어요? 주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비참한 삶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영, 술 취한 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얘기했더니, 어 그래 진짜 술 취한 건 그거야? 말씀 안 드는 거야? 그럼 난술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럼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지 마. 아 도둑질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을 하는 게 도둑질이야? 그럼 난 도둑질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아, 희생자사 드리는 게 살인이고 하나님 말씀 잘못 가르치는 게 살인이니까 아 그래 나는 그러면 사람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술차지 말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삶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문자적인 의미로 자원서에서 우리 다 봤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거죠. 진짜로 보는 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난 진짜 술 취한 자가 되어 나는 진짜 망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라.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 말, 영적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디모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아니 무슨 사도바울이 장가도 안 갔는데. 결혼했어요 사도바울? 무슨 아들이 있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한테 전해주고 가르쳐서 네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모의 말을 들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아. 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 경월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사는 진짜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구부러진 말 속에서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되고 이상한 것을 보면서 거짓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해요. 허랑방탕.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세월을 낭비하는 자의 삶,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이끌리는 진리의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말씀이 된 자,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닮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닮아요? 아, 여러분들도 말씀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 닮고 싶다면서요. 말씀이 돼야죠. 그러면. 근데 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된 자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아까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아 이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한 가지 직 넘어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제가 여기 물을 갖고 나오려다가 안 갖고 나왔는데 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이 있고 여기 물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컵이 지금 물이 4분의 1밖에 안 찼네. 아유 성령 충만해주세요. 반 채웠어. 아 아직도 부족해요. 4분의 3 채웠어. 충만하게 꽉 찼어. 이런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에너지예요? 무슨 고무풍선에 바람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푹 풀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성령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으로 성령충만에 대해서 얘기,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물질이나 공기나 아니면 에너지나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키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웃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더 부어달라고 막. 더 부어주세요 부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진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 자꾸만 성령 충만을 뭐 이상한 거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상보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아버지 아버지의 그 뜻이 내뜻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양의 대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내안에 내조하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이 충만한가 아닌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가 아닌가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가 아닌가에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낀다고요? 어떻게 아껴요? 돈 아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안 쓰면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세월을 어떻게 안쓸 수가 있나요? 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 시간은 어떻게 아껴요? 세월을 아끼라는데 아니 뭐 물건 아끼는 건 알겠어요 안 쓰면 되고 아껴 쓰면 되니까 그런데 세월을 아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데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라 말은 아끼다라는 말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회를 잡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기회를 잡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해요 그래 아까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서부터 내가 오늘 하루의 일정을 쫙 플랜을 짜가지고 요대로 딱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만들어야지 그래 하루치만 아니라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내가 요 계획대로 쫙쫙쫙쫙 살면 세월을 아끼는 거겠지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잖아요 그걸 뭐 사도 바울이 지면 낭비하면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방학 숙제가 계획표 짜는 거잖아요. <웃음> 계획표 짜는 게 방학 숙제예요. 그럼 그 야, 세월 아끼는 게잘 아낀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겠죠.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건져 올려 건져 올리는데 마치 낚시꾼이 낚시에 가가지고 탁 근데. 팍 건져 올렸어요 그래서 나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게 지나가 버려요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의 시간은 다 헛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았어 어떻게 말씀으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은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면 그게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가서 섬겨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해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복이 뭔지 아세요?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무릎을 꿇다.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게 뭐냐?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죠. 왜요? 지혜자니까. 지혜가 누군데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월을 아껴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세월을 아끼는 자. 제가 악시오스, 합당하다라는 말을 설명할 때꼭 예비군 얘기해요. 야, 평상시에 잘 지내던 사람이 예비군만 되고 예비군복 입으면 엉망으로 살아요. 왜요? 예비군복에 걸맞게 사는 거죠. 학생은 학생답게 살죠. 학생복 딱 입으면 그냥 자유복 입혀놓으면 막 살아요. 근데 학생복을 딱 입으면 그나마 내가 학생이지 이렇게 살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말씀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저는 에덴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술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지혜자가 되시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